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불닭볶음면, 핫바, 그리고 크래미 먹바 s 츠고 와 진짜 있다 와, 야, 보이시죠? 땀한입 먹었어요. 와, 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요. 아, 와... 어지러워. 좋네. 아, 입술이 아파요. 어우땀 나. 와, 생각보다 너무 매운데? 노른자를 좀보려 Very, very spicy. Oh no. Oh my. 음 <sus> 얘는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저도 안먹을 것 같아요 이제. 아 너무 맵다 지금 입술에 감각이 없어요 지금 집에 우유가 없는데 빨리 편의점 가서 우유 한잔 해야 될것 같아요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